안녕하세요. 주식 채널입니다. 오늘은 건설 대표주, 그중 시총 상위에 있는 1조 수준대에 있는 건설 간판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건설 대표주는 삼성물산부터 이 대림까지입니다. 그리고 건설주 관련 테마 키워드는 그린에너지, 바이오가스, 수소 원자력, 풍력, 네옴시티, 우크라재건 부동산 정책수에 이런 테마 키워드가 있습니다. 그리고 건설주가 그동안 하락했던 배경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죠. 우크라 전쟁 또 이런 관련 이슈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금리 인상이 가장 충격을 줬습니다. 금리 인상 충격으로 인해서 미분양도 증가를 하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서 부도 위험이 증가한다는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건설주가 그동안 하락을 맛봤죠. 어, 그리고 이 건설주 특징을 보시면 얘는 이제 경기 민감주입니다. 어, 뭐, 화학주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고 반도체 마찬가지 경기 민감주입니다. 삼성 같은 경우도 이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죠. 경기가 좋을 때는 이렇게 이 호황기 20년도 초에 최고가까지 찍었습니다. 이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. 그 뒤로 2년을 내리 그냥 하락을 했습니다. 이 건설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 추세에 있었죠. 어,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, 지금 뭐 거의 정점 수준 때까지 지금 올라온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되는 종목은 이제 2차전지에 과하게 좀 올랐던 종목이 이좀 환희에 젖었을 때죠.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이 어, 그리고 이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 보니까 경기 침체기에는 어, 각국이 다 이런 인프라 투자라든가 사회간접망 투자 시설에 어, 또이 자금을 쏟아붓습니다. 각 각국이 하지만 또 이런 건설주는 장기로 이런 사이클산업은 장기 투자로는 부적합합니다 물론 뭐 20년 30년을 가져간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과연 뭐 성장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이 경기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재 부동산 침체기에 있다 지금 바닷권에서 서서히 이제 그 미부장도 감소하고 있고 서울주택 아파트값이 들 다시 이제 반등세를 보이는 그런 그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건설주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내년 4월 총선이 있습니다. 이 총선 때 경기가 만약 이제 꺾이고 이러면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불리하죠. 그리고 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각국 또 국회의원들이 제1공약으로 각 지역 발전에 대한 공약을 이 남발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 때, 이제, 이런 미분양 관련된, 이런 그, 선심성 고의 부양책 같은 이런 것도 쏟아질 수가 있고, 또, 윤, 윤정권이 이 부동산 경채 강화의 움직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경제 살리기 일순이 미국, 중국, 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. 미국도 지금 인프라 확대하고 있고, 중국도 지금 어, 리어프링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인프라 확대입니다. 유럽 마찬가지죠. 원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크라와 이 전쟁,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에너지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지금 원전 쪽 계속 이제 그 수요가 증가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 연방 준비제도 여기서 금리 인상을 거의 사실상 뭐 마무리 단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두번 연속 그 증금리를 우리나라는 이제 동결을 했고, 어, 지금 미국에서도, 어, 지금 5월 달에 한 번만 더 인상을 하면 연 평균 5.1%에 도달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5월 달에 인상 이후에, 어,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하지 않는다면, 어, 이 건설주도 또 이런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최근 건설 기계주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건설 기계주가 먼저 반등하고 있고 건설 자재주, 건자재, 뭐 시멘트부터 해서 이런 자재들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바닷건에서. 그리고 해외 수주, 플랜트 수주가 이제 확대되고 있고 또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탈석유화하면서 그린수소 쪽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중동 쪽. 그리고 네엄시티 수주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그래서 이 국내 주택 건설사보다 현재는 해외 수주가 증가되는 건설사부터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대형 건설사들이 좀 바닥에서 좀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월 달부터 눈여겨봐야 될 어느 비교적 좀 시간을 길게 텀을 두고 봐야 될 종목은 이 건설주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사이클의 이 바닥에 만약에 이제 접근했다면 이 사이클상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또 추세를 또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비교적 좀긴 시간으로 어 6개월 이상을 한번 좀 보면서 관찰해야 될 종목은 건설주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건설 대표주 현재 시가총액을 보시면 d l e 가 오늘 4%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시총으로 보시면 1조 3천억. 그래서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 전에 이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서 지금 1조 클럽에서 탈락을 하면서 현재 이제 8천억 대의 수준에 와 있고 얘 다음으로 낮은 게 얘입니다 DL이 상승 흐름이 좋죠 그리고 펀은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4배 수준입니다 9 9 0 0 원을 벌었죠 PBR 0.34배 부채도 100% 이하로 좀 안정적이고 배당도 어느 정도 좀 주는 종목은 DL입니다 삼성물산 우리나라 1위 기업이죠. 그... 그리고 시총은 이제 가장 높습니다. 아무래도 1위이기 때문에 시총은 20조. 그리고 GS, 대우, 현대, 우리나라 간판 대기업들 다뭐 1% 정도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퍼가 가장 낮은 놈은 이제 대우고 퍼는 3배 수준에 있습니다. PBR 0.43배. 얘보다는 좀 높죠. 그리고 부채도 얘가 90% 대면 얘는 이제 거의 2배 수준에 있습니다. 시이 시총은 1조 7천억. 삼성 같은 경우가 이 중에 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못하고 좀 하락을 했습니다. 퍼는 아홉배, PBR은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. 얘는 주택건설보다는 이제 플랜트에 강한 회사입니다. 그리고 삼성이라는 또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PBR은 상당히 이 밸류를 높게 받고 있습니다. 시총은 5조 7천억. 그리고 1분기 얘네들의 한번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. DL이 1분기 신규 수준은 3조대로 지난해보다 3배가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샤인 프로젝트죠. 얘를 연결공사 를 사업을 수주를 했고 또 부채비율 92%, 현금 보유액 1조 1천억, 신용등급 AA로 최상위 수준에 있는 건설사입니다. 주요 추진은 자회사인 카본코가 탄소포집, 수소에너지, 또 원자로 다 좋은 내용이 다 있죠, 여기. 요런 테마에 움직일 수 있는 게 DL입니다.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%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. 902억의 영업 이익. 영업 이익률은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차트는 좀 바닥을 다졌죠. 여기 3만 원대에서 이두 번에 걸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어느 정도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뭐 10만 주대에 거래되고 있었죠. 20만 주대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. 지금은 뭐한 40만 주대로 약간 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지금 어이 어, 연기금에서 연속적으로 좀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은 이 DL입니다. GS 건설 어, 얘도 뭐 고배당 주죠.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 이 건설 주 중엔 상당히 고배당 주고. 또 거, 예, 주택 부분, 또 플랜트, 인프라 이런 어,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,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반등을 좀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이 48% 영업이익이 48%가 증가를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이제 조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2.9% 까지 떨어졌던 영업이익률이 약간 반등을 했고 얘도 지금 뭐 거의 지금 보시면은 6개월 정도를 지금 장기 횡보 추세에 있었, 있는 종목은 지했습니다. 현대건설, 어, 뭐, 대표적인 우리 건설사죠. 시공능력평가 2위 건설사입니다. 이 매출, 어, 6조대로 이제 증가를 했죠. 매출 같은 경우. 영업이익률도 이제 상승했고, 이, 지금 뭐, 바닥권에서 얘가 제일 먼저 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200일선도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죠. 삼성불산 얘는 건설 사업이 32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뭐 유통, 패션, 상사 이런 부분이 거의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건설주로서는 거의 이렇게 부각은 좀못 받고 있습니다. 시가총액도 무겁고 시공능력 평가는 1위1위 1위 기업입니다. 6.3%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이 삼성물산. 지금 뭐 박스인 12만 5천원, 또 10만원대에 요런 장기 박스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삼성물산. HDC 현대 산업개발, 충격을 좀 상당히 크게 받았던 종목이죠. 이, 이 아파트 붕괴 관련해서.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내, 내부 뭐 주택 건설 우리나라 국내 주택 사업 비중이 좀큰 회사입니다. 그리고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. 23년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. 지금 뭐 작년도까지만 해도 1분기에 뭐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였습니다. 9 4 1억에 지금은 이제 500억대 수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1조 클럽에 있었던 HDC가 지금 뭐 나락으로 이제 떨어졌던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200일선까지도 완전히 이제 돌리면서 지금은 장기 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. 대우건설 어이 지금 뭐 6.8%의 영업 이익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 영업 이익은 1767억이 나왔습니다. 뭐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얘는 플랜트 쪽에 강자죠 어 지금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% 증가한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계속 이제 바닥에서 8.9% 때까지 상승했습니다 얘가 거의 대장주이죠 지금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플랜트 수주 쪽이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해외 수주에 또이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는 쪽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. 최근에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 중에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. 그래서 오늘은 이 건설 대형 건설주를 알아봤습니다.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64%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뭐 거의 50% 대의 투자 자산으로 이 주식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주식 비중인 뭐 28% 7% 대로 뭐 한참 뭐 떨어지죠 우리나라는.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워렌버핏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투자 환경은 어, 이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에서 어, 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또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올지도 또 총선 전에 한번 이런 흐름을 좀 관찰하면서 봐야 될것 같고 또 소형 지금 건설사죠. KD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소형 건설주도 흐름도 한번 같이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